가장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누가 있을 때 즐거우신가요? 즐겨보는 영화나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소중한 친구에게 맛있는 걸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그 친구에게 달달한 달고나를 만들어주며 제가 알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더 달고나에는 덮어 심볼의 네 가지 모양 틀이 있어 실패 없는 달고나를 잘 만들어보려면 설탕과 식소다양 그리고 불 조절을 잘해야 해 보여줄게 너도 늘 외롭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너도 사랑하셔. 잘해보려 했는데 안되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되었어. 성경에서는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져서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 어? 이건 잘 되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나뉘어진 관계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어.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 구원을 의미해.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너의 삶에 들어오실 거야. 나는 믿어. 그분이 나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어때? 달고나처럼 내 마음을 달달하게 녹일 수 있다면 좋겠어. 소중한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복음을 전해보세요. 더 달고나